겨운기 조작 실수로 무릎에 상해를 입은 경우 일관성 없는 진술로 인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보험금은 면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대구지법 2021-302719 토대로 면밀히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9년경 농업작업안전제에 보험을 가입하였고 원고는 보험기간 중 우측 내측 반달 연골에찍김이 발생하였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원고 주장의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.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. 2019년 6월 25일 접수한 보험금 청구서에는 밭에서 경운기 작업 중 다쳤다 라고 진술하였고 보험사고 조사 면담에서는 자택 앞에서 경운기를 꺼내다가 넘어졌다 라고 진술하여 사고 장소 및 사고 내용이 일관되지 않습니다. 오히려 2019년 5월 20일 비닐에 미끄러져 발목을 다친 적이 있다 라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다른 이유로 이 사건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